아, 저, 우리, 에, 우리, 코, 바, 코, 바, 코, 바, 바, 컵 바, 꿔 바, 바, 바, 바, 바, 바, 바,